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오우. 예쁜 여자친구와 함께 돌아왔어요 안녕 자기야 유후 <웃음> 어, 오늘도 <웃음> 섹시하네 유후 <웃음> 유후 자기야 오늘은 무슨일이야 저번에는 자기랑 사귀고 아버지한테 허락받았는데 오늘은 뭐지? 이 꼬마애들? 저기야 어? <웃음> <웃음> 무슨 일이야? 어 어, 어, 어, 너무 괴로워. 나 요즘에 꿈꾸거든. 아 꿈꿔? 근데 악몽. 나이트 매어 꿈꿔. 완전 무시무시한. 어? 무시무시월이라는 꿈이라고. 음, 어 그렇구나. 그이저 꼬마 녀석들이 자기를 맨날 그룹힌다는 거야? 쟤네 그 그냥 보통 꼬마가 아니야. 엄청난 꼬마지. 노래를 엄청 잘하거든. 이 녀석들 귀신이구나. 맞아. 너가 좀못 질러줬으면 좋겠어. 이 녀석들. 내 여자친구한테 떨어지지 못해? 어. 어? 근데 꽤 귀엽게 생겼는데? <웃음> 어저호박호박 호박 얼굴 귀여워. 뽐빠 뽐빠 하는데? 이가. 으, 이길 수 있지? 알았어. 내가 이겨줄게. 네, 네, 이꼬마이 진도 꽤나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하이팅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어려워! 받아칠 수 있을까? 이거 못 받아치면 나 악몽 꾸는 거야? 한번 틀릴 때마다 소리 지른다 아, 알았어. 마, 이거 말해보면. 내가 악몽에서 지켜줄게. 오케이. 쟤네 근데 진짜 사이 좋나봐. 그러게. <웃음> 진짜 귀엽다, 둘이. <웃음> 엘러스트 봐봐, 표정이 살아있어. 마이, 이렇게, 이게 무섭다고? 어, 자기야? 어, 됐다! 삐뽀비. 무섭지, 무섭지. 근데 얘네가 저게 다가 아니거든. 어이고? 어머? 어, 어. 오틀리지 어. 어? 마! 알았어, 악몽에서 탈출시켜줄게! 집중해 집중 내, 화이팅 여자친구가 떨어지지 못해 어. 잘하고 오케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좋았어. 저 귀신들 되게 귀엽네 오케이 어. 간단 간단하게 이겼지? 자기... 자기야 내가 지켜줬다 어? 또 있어? 안 끝났어 이 녀석들 꿈 속에서 안 사라질 예정인가 본데. 아 어, 끈질기구만. 내 네, 노래 실력으로 확실히 부셔버린다. <웃음> <웃음> 오 노래 좋아. 와 <웃음> 노래 힙한데? 오케이. 굿. 오 뭐야? 오 오. 할수 있어, 할수 수 있어. 할시 있어! is nice, this is so. Bump and bump and bump and bump and 진짜, 진 나만 쏘어 진짜. 지금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 저 녀석들 하는 패턴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굿, 굿! 이게, 이게 틀리면은 죽는다는 얘기 왜안 했어? <웃음> 아까 전기 감전돼서 <감전대로> 죽었잖아. <웃음> 아, 지중해! 지중해. 어. 잘한다! 제발. 실수만, 큰 실수만 안 하면 돼. 됐다, 됐다, 됐다. 된거 같아! 와, 어, 된거 같아, 된거 같아. 어? 어? 어? 어? 어? 네. 어? 위험했어? 위험했다.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어. 하지만, 내 꿈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 어, 어 뭐야! 이게 진짜거든. 어? 이게 뭐야? 얜 노래까지 불러. 이래서 무섭다고 한거 그, 그였구나. 음. 봐 노래 부르잖아. 어 무서워 음. 얘 뭐야? 꼭꼭 이겨줘야 해. 알았어. 헥? 뭐? 바다 속에 떠오르는 건 그것뿐이라고? 눈알뿐이라고? 아이 녀석 헥? 아. <웃음> 여자친구를 내 여자친구를 잡아먹겠다는데? <웃음> 아. 그만둬! 아, 오. 안 돼. 그만둬! 오! 안돼! 그만둬 좀... 그녀를 육수로 만들어버린다는데? <웃음> 나 육수로 만든다고? 그만둬 내 여자친구가 당장 떨어지지 못해 이 악당 괴물아 헥? 어. <웃음> 아 너무 무서워 <웃음> 당황했어 당황했어 어! 어 빌리지마! 당황하지마! <웃음> 저 녀석의 말에 y 중하지마 Tony, Tony, t 양치를 열심히 하나봐 레몬이야 치오리. 저? 치열이.. 치열이 이쁜데? 자기야 내가 지켜줄게 이런 무시무시한 무서... 저면서... 꿈을 꾸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 쟤 자꾸 저주에 말을 내뱉는다니까? 저런 애가 다 있어? 난 자꾸 간식.. 나랑 너 간식인가봐 맛있겠당 난 달콤한 초콜릿이야 오몬 어. 어. 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예, 아저씨 잘못 a 어요 어, 이거 가 h oh, oh, 가 h oh, oh, oh, 아저씨. h oh, oh, oh, oh, oh, oh, oh, o 으아아 징그러. 아아끝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 다행이다. 간식이 아 뻔했어. 아아 무서웠다. 가사가 뭐저아냐그니니까 <웃음> 가사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무서워? 무서워. 자, 어쨌든 오늘은. 2주차를 클리어해봤고 레몬 아저씨도 물리쳐봤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괴물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